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살다 살다 부동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또 처음 보네요. 아파트가 미친듯이 상승하고 3배, 4배, 5배까지 막 뛰다가 폭락하면서 지금 전세, 월세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대란으로부터 시작했는 역전세가 시작되고 역전세와 이래 사기꾼들 그리고 지금 역월세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지금 역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 끝나고 나면 돈을 내달라고 하면 내줄 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보증금 뭐 1억에 아니면은 보증금 2억에 월세를 일부 내고 좀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발생되지만은 그걸로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깎아주고 일부 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가격이 뭐 3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세가격에서 전세를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전세 2억에 내가 일부 월세를 주겠다.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거죠. 그에 대해서 30이면 30, 50이면 50. 왜 네, 어차피 지금 내줄 돈이 없고 그리고 뭐 경매를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타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세금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지금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는 거는 둘째치고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 월세를 다으로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죠. 참 지금 대한민국에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돈몇푼 받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살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터집니다. 월세를 해줄게 도배를 새로 해줄게 1년만 더 살아달라. 1년을 더사던 2년을 더 살던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디서 돈을 땡겨오지 않는 이상. 제가 예전에 채권추심을 했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제압류나 공장압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의 수송구로 가는 동네에 월세가 엄청나게 비쌌고 전세가 엄청나게 비싼 동네에 지금 월세가격이 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서른 평 기준이죠. 서른 평 기준에 보통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2천에 월배 그리고 뭐 1천에 85 지금 다양하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마저도 지금 임대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세이수성군데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없어야 갭 투자도 할수 있는 것이고 보러다 월세라도 좀 제대로 받아야 수익률이라도 챙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아파트는 말 그대로 지금 폭락입니다. 폭락.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또 저하고 뭐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뭐 저하고 쟁생을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범어센터를 부르죠. 근자의 뭐 지인분이나 아니면 은 구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의가 좀 많았는 곳인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은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갭 투자라고 100% 확신합니다. 3세평 A타입 마찬가지 B타입 마찬가지 동일하죠.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지금 뭐 월세임대나 전세임대가 대부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임대 가격도 3,160, 뭐 3,120에 나와있죠. 그런데 평수가 공업면적이 34평, 35평 기준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이마저도 임대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전세가 제대로 나가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허 W 두산이부가 잘 팔린다. 살 사람이 많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겠지만 아파트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에서 돈벌기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 보증금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받고 있는 편이죠. 뭐 보증금 예전에 1억씩 받았고 5천만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1 이천, 삼2 3,000에 월세 90, 100, 120이 답니다. 또 물론 평수가 33평, 32평, 30평 기준이죠. 그렇다면 학군 때문에 만촌동을 선호하는 분들은 굳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어요. 전세를 살거나 반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좀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왜 네,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수승구가 서울의 강남처럼 금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빈껍데기에 강남 이름으로 풀칠를 해서 이제껏 수승구 만촌동 범호동을 팔아먹었는 거죠. 우리가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분양을 하고 부동산에서 팔아먹은 거와 동일합니다 자꾸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받아들이고 현재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 하나하나 상세하게는 얘기는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머리에 콕콕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안 들어오나? 아무튼 이런 영상을 보고도 계속해서 댓글을 달거나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하락폭이 심한 더몰라인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이만큼 전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갭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마찬가지 지금 월세가 일부 좀 나와 있습니다. 5한건 중복을 해야 되네. 15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전세 가격도 1억에 210, 1억에 2억에 120뭐 사실 2억 주고 120, 2억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돈을 돌려야 되지. 1억에 210 이건 미쳤습니다. 가격은 더 내립니다. 항상 얘기 드립니다.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급하면 은 어차피 돈을 조금 더 써야 되고 어차피 또 급한 사람들은 금액을 좀더 내려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급한 사람들의 기준이고 실제 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서 팔 이유도 없겠죠. 그냥 평생 살면 돼요. 마찬가지 아파트 구입을 하는 사람도 급하지 않으면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임대를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더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매물로 나온 거면 구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금매물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그게 또 시세가 되는 겁니다. 한건두 건이 시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급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다 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급매물로 뭐 7억, 6억, 5억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게 5억이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실거래가를 다 반영해서 사람들은 또 구입을 하죠. 근데 지금 아파트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입학 시기가 되었지만 굳이 만촌동 뭐 학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한다. 바보 짓입니다. 그냥 월세 살아요. 아니면 반전세 살든. 그리고 바보 아니면 가격 떨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단면적으로 수성구를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마찬가지 보증금 5천에 100,120, 보증금 2,3천에 1 0 0 1 2 0이 시세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달서구, 남구, 중구까지 제가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세 평에 주인 세대급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가격 임대가 보증금 1천, ,000, 2천에 월120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대신 그리고 관리비가 없죠. 하지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1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살면서 굳이 이웃 주민들과 뭐 거래 그래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요새는 다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성향이 좀 많다 보니까 집팔지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 아파트가 아니면 굳이 뭐 아파트 그만큼 비싸게 주고 더갈 필요도 없고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관리비 14, 5만원, 17만원 주고 하면서 아파트에 사느이 신축 원룸 건물의 주인세대에 관리비 없이 기본적으로 뭐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주고 3두세편 기준에 옵션도 엄청나게 잘돼 있죠. 그런 데가 차라리 더 선호합니다. 요즘 시세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분위기도 잘 따라가야 되고. 하락폭이 심하고 금매물이 많이 나오는 쪽의 아파트들은 더욱 심합니다. 월세만 중복하지 않고 지금 177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32평 기준 보증금 3천에 110만원입니다. 이 가격에 지금 177건. 여기서 조금 높은 가격도 있고 조금 낮은 가격도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조금 더안 빠질까요? 그러면 아파트 박살을 하는 겁니다. 희대의 사기꾼들이 설치고 대구 아파트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행보가 되겠지만 2023년과 2 2 4년 초반에는 실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매물을 던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매물을 여러분이 직접 구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 얘기 드리지만 현 입장에서는 가장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미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 제 영상을 들어보고 마음이 안 들면 안 보시면 됩니다. 자꾸 토론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뭐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캐라, 나는 아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되고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 지금 이 힘든 경기에. 안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안티 댓글 읽는 것도 눈 아파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느냐 하고 다 넘기는데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 이 외에도 얘기해 드릴 게 엄청나게 많지만 영상 자체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됐다면 나빠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무관심이 가장 도움이 안됩니다. 오늘의 영상 팩트는 아파트 전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만 보고 계시죠. 바로 밖을 나가서 현장을 다녀보세요. 부동산을 다녀보시고 많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플만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해본 분들과 투자를 안해본 분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투자를 해본 분들은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안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냥 보는 어플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옷 갈아입고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은 바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고 많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